응 지금 돼 이제 테리야 테리가 네. 전화 기기를 갖고 있어 네. 그러면 1번이랑 2번 저장할 수 있는 게 있거든 네. 엄마, 엄마가 1번이야 아빠가 1번이야? 어, 엄마가 1번 딩동댕 아빠가 9번 어? 아빠가 9번 아빠 9번이야 2번도 아니고? <웃음> 선글라스야 선글라스 누네 나 이렇게 해봐 선글라스 안 돼? 이렇게 어, 사인인데. 선글라스야 이거. 선물로 줄게. 아 어. 우와. 핸드폰이랑 이렇게 보여. 근데. 아니 야 아니야. 선글라스. 안녕 냐 줄게 거야. 그걸 나는야. 주면 줄 거야. 헤이. 멋께는 토마토 토마토. 엄마 이거 다 뜯어도 되는 거야? 언니 안 된다고 아까 그랬는데. 아, 안, 안 돼. 안 돼. 좀... 음. 싫어. 언니 꺼만 있잖아. 많이 붙였잖아. 그럼 언니 꺼만 있니까 너무 치. 어쭈 어쭈 어쭈 어쭈 어쭈 어쭈 어쭈 어쭈 어쭈 어아 어쭈 어쭈 어쭈 어 어쭈 어쭈 어쭈 어쭈 어쭈 어쭈 어쭈 어쭈 어쭈 어쭈 어쭈 어쭈 어쭈 어쭈 어어 번씩 하시고요 세번쭈니다 아, 계속 불금 맛에 이게. 여거 코알라야? 그거? <웃음> 야, 이게 꼬알라. 어디서 코알라야? 장태리네. <웃음> 장태리 닮았다, 너. 봐봐. 우랑무탕 같은데? <웃음> 네, 어? 고릴라다, 고릴라. 이렇게 못생기지 않았다고. 리부트 타니까 재밌어요? 리부트 타는 게 재밌어요? 아니, 너 재밌냐고. 네. 그래. 엄마, 이거 타고동네원 가는 거아니지동네원 가는 거야? 응. 응. 와봐. <웃음> 그 와봐. 어, 너한 진짜 올려고 해. 태리야. 진짜. 엄마? 엄마? 엄마? 엄마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무서웠어? 하에스색커 <에이>, 됐어? <웃음> 어 되게 무섭다 응. 가 너무 r 나가봐 잡어오안오어오 방을 잡는어수먹안아체크체 여기 봐야지 테리도. 체카! 어 메롱 메롱도 하는데 메롱 메롱? c e l